네? <웃음> 어 이전식 쌍체 찍기네 어떻게 하냐고? 아니 어떻게 하냐고? 아! <웃음> 자 아무튼 엔딩을 향해 달려가도록 합시다. 봐봐 분위기 봐도 이거 완전 엔딩 각이잖아 지금. 거의 엔딩 직전인 것 같은데. 아니뭐 애초에 얘는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. 근데 얘왕 아니지 않아? 패턴이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. 어 패턴이 아예 다른데? 처음 만났던 거라? 아이고 씨, 와 견제 장난 아니네 어, 어 뭐야 뭐 해야돼요? 끝 아니었어? 오늘 엔딩 보려고 했는데 더 있어? 안돼, 가지마 에, 뭐야 어? 아! 엘든링에서 <웃음> 는 강화재료가 사람을 팹니다 금형 또 모험이 시작됐나? 또 모험이 시작된 건가? 에? 갑자기? 귀찮게 하고 있어, 씨 여기서 꽤 <웃음> 온... 한 번에 여기가 거지 같은 걸알수 있겠군 어 뭐야 아나 사냥꾼 그거 했지? 어디보자 사람이 들어왔던 건데 저기 아래에 있네 어딜가 <웃음> 어딜가 <웃음> 이 게임은 친입자가 안좋아 제가 친입을 많이 다녀봤는데 기본이 3대1이야 들어가면은 와 저기 건너가야돼 근데 이런 디자인적 보면은 어 예뻐 미워할수도 없고 어이전식 쌍채찍이네 경의를 표한다 오랜만에 호적수 만났습니다 아뭐예요 나도, 나도 쌍으로 나도 쌍 줘요 하나만 줘 야,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면 되잖아 않... 아 부르면 애들이 나오는구나 아 잠깐만 저노랑색있죠노랑색 쟤는 잠몹이야. 근데 들어왔어요. 잠몹이 <웃음> 들어와 보스 방에. 아니 어떻게 하냐고? <웃음> 어떻게 하냐고? 아니 어떻게 하냐고? 와. <웃음> 슬슬 이제 신앙이나 마법 쪽을 이제 갈아탈 때가 된 건가? 때가 된 건가? 아, 제 얘기. <웃음> 아니 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동, 안 나동. 아, 씨, 아, 이거 업적까지 있어 업적 있는 이유가 있, 있구만 어 여기도 투명다리 있네 이거 괜히 오른쪽 가봤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알고는 있었는데 오른쪽에 저 몹이 있으니까 아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군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제작을 할때 그렇게끔 유도를 한 거지 프로비 양마 같은 놈들 쟤 이게 돌아버리겠네.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. 이거. 어 화살형 칠색석이 있어요? 그런 좋은 게 있단 말이야. 나는 없는 거 같은데. 근데 화살쏴도 상관없지 않나? 이거 원래 박히지 않나요? 싸도? 어, 박혀요, 이거. 상관없어. 보인다. 뭐야? 어. 어. <웃음> 아, 얘야? 얘예요? 뭐야? 한방이라고? 뭐라면 다 한방이에요 이거 맞으면 한방이고 저거 맞으면 한방이야 30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네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느껴지 여이씨 왜 저기에 눈이 있는 거야 아이씨 저게 뭐야 그래도 다행인거는 아까 그 노장보다는 희망은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잡을만해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실수만 안 하면 돼 노장보다는 그래도 할만해 아! 이제 좀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바꿀게요 이제 스트레스를 바꾸자 이거 계속 한방나는거 보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거야 쌍검을 버릴까? 쌍검 쓰니까 너무 힘들어 이제 근데 딜은 진짜 좋긴 한데 운철도요? 나 운철도 없는데 운철도 어디서 보요 그거? 나쁘지 않네 보니까 능력치가 나쁘지 않네 아 이래서 운철도 운철도 하는거구나 이제 한방 안나겠죠 <웃음> 이제 든든해졌으니까 이제 한방 안나겠지 바로 깨네 오, 어, 멜리나 어떻게 되는거야 뭐 장작이라고 여기서도 불계승을 한다고 이런 제 얘기를 <웃음> 이게 무슨 소리요 여는또 어디야 고수전인가보다 여기 또 너희들이야 죽어 어? 사제님? 사제님이 여기 왜 있어요? 이거 사근 안 준다고 화나, 화내고 있네 지금 아 이렇게 가시겠다 이렇게 가시겠다 어우 잠깐만 와 어우 아니 뭐할 수가 없는데? 뜨거워서 때릴 수가 없어요 아니 버터야 내가 패턴을 보면서 숙지를 하고 공략을 하지 아우씨 <웃음> 어? 이거 태그매치 가야되나? 사자랑 같이 싸우려고 하네? 와... 뭔 알지? 와... 뭐야? 뭐지? 아! 아! 뭐야! <웃음> 꽂아버리네 이것이 왕인가? 혼자서 철권을 하시면 어떡해요? 하... 아, 드디어 엔딩인가? 어, 뭔가 또 있는데? 이거 트레일러에서 나왔... 던 거잖아. 누나랑 싸우는 거예요. 어, 맞지? 형 갑자기 또 형이 변했네. 누나 아니었어? 아, 이게 신이니까 초월적인 존재니까. 이게 남자일 수도,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네. 해석을 보면 형 제발. 아, 와, 아, 아이씨. 마지막 보스답다. 아, 아, 아! 아. 아. 가지이못어 하지? 어게 하지?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거 어떻게 하거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거야거 아니 미쳤냐고 아니 미쳤냐고 아니 회복할 시간은 <웃음> 뭐그 시간을 안아 <웃음> 어... 뭐야 이거 왜안 끝나? <웃음> 이건 또 무슨 패턴이야? <웃음> 솔직히 저거 뇌절이잖아 진짜. <웃음> 잠깐 만저 패턴 아니 아니 아니. <웃음> 아 <웃음>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은 그 사냥개 스텝 한번 써봅시다 그거. 그 사냥개 거 어디서 어디서 겁니다? 아이고 씨나뭐 하냐 확실하네 어, 이거 좋은데? 이거 강피하는데? <웃음> 야 강피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, 너무 느린데? <웃음> 나곤이형 성능 괜찮은데? 그거라면 희망이 있다. 그그 그 뭐냐 아까 막 부채 날라오는거 그것만 하면 돼 그것만 잘 피하면 되니까 피합시다 그냥 어나 솔직히 점프 자신 없어 피어 자신 없으니까 이걸로 피해 그냥 어 <웃음> 아, 겁나 편안하네 이거 어. 어 잡혔어. 심지어. 아. 아. 그 패턴. 어 아, 맞아요, 그냥. 맞는다니까. a h oh. g 이제가 평타만 칠게요. 평타만 쳐야 돼 지금. 세번 쓰네 돌았네 진짜 잘했다 어 진짜 잘피다 제발,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드디어 끝났네 아 사냥개가 답이었다 사냥개가 답이었다 <웃음> 어... <웃음> 부인 부인 아, 들어, 게힘 들었 다. 진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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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n t 여기서 불러다 보니 <블러더머니? 웃음> let us go together 어들 잡아 돼 <웃음> 아래야 위야 아이디어 <웃음> <이거. 웃음> 아 진짜 끝났다 이 여정의 아 드디어 끝났네